지금부터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과 중요한 속성도 알아보고 컴포넌트의 스타일도 변경해보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들은 웹스퀘어에서 기본적인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 정의 CSS를 만들고 엔진에서 예약된 컴포넌트들의 클래스를 덮어쓰게 하면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컴포넌트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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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풋 박스는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입력 컴포넌트로 HTML 인풋 태그의 텍스트 타입으로 렌더링 됩니다. 팔레트 뷰 상단에 있는 검색 기능으로 컴포넌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풋 박스를 검색하여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생성창이 뜨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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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w2로 시작되는 클래스는 웹 스퀘어에서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입니다. 웹 스퀘어 팔레트에 있는 컴포넌트들의 기본 스타일을 만들게 됩니다. 사용자 정의 CSS를 만들어서 엔진에서 예약된 w2 클래스를 덮어쓰기 하면서 이후 원하는 UI를 그리게 됩니다. 웹 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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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인풋 박스의 보더 컬러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스타일 뷰의 우측 상단 아이콘을 클릭하면 소스 탭에서 해당 위치로 이동됩니다. 시데이터 안쪽에 스타일을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브라우저의 개발자 화면에서 확인한 인풋 박스의 클래스를 복사해 옵니다. 다시 웹스케어로 돌아옵니다. 보더 굵기가 1픽셀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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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스타일을 변경하는 실습을 반복하게 됩니다.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